가로 열어주시고 구매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구매금액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13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고 1300000 적어주시고 콤마 구매금액의 5%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5%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매금액이 130만원 미만은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그냥 콤마만 찍으시면 130만원 이상이면 5%를 해줄거죠. 구매금액에 그리고 130만원 이상이 아니라는건 130만원 미만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금액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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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 끌어 주시고 사은품은 총 포인트가 만원 이상이면 청소기 조건이 갈리니까 똑같이 이품은 쓰시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총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총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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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따옴표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원 이상을 5천원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상품권으로 수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천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쌍따옴표 두개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원 이상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천원 이상이면 타월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만원 이상이면 청소기 오천원 이상이면 상품권 천원 이상이면 타월 나머지는 공백이 됐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순위는 총 포인트가 가장 낮은 경우를 1로 하고 순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는 순위는 랭크로 구하죠. 랭크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총 포인트를 클릭해주시고 가장 낮은 수가 1등이 되야 되니까 오름차순 하시면 됩니다. 콤마, REF는 범위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를 눌러서 범위를 고정하겠습니다. 콤마오름차순 해주시면 가장 낮은 숫자가 1등이 됩니다. 더블클릭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치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1등이 가장 낮은 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평균을 구해 주겠습니다. 는, Average 범위만 씌워주시면 되죠.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겠습니다. Some if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사은품이 상품권인 각 해당 항목별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s o m I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사은품이 상품권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니까 사은품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때여기에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 줍니다 콤마 조건을 적어야 되니까 쌍따옴표 상품권을 적겠습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니까 해당 항목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중에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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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인지 아닌지 검사할 사은품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F4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청소기 해주시고 콤마 더하기는 해당 항목이니까 실적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한칸끌어주겠습니다 EC이면서 고객번호 MA로 시작하는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ND 조건만 있으면 SUMIFS로 풀수 있습니다. 는 SUMIFS 가로 열어주시고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니까 실적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는 ec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고객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한번 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범위가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ec라고 적어주시고 쌍 별을 해주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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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고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범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값을 구했습니다.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Alt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행 높이를 키워주겠습니다. 범위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한칸 내리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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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9번 항목에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식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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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셀을 클릭해주시고, 다운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겠습니다. 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 줄을 블럭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표 컨트롤 V,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표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 또는 가로막 대형 차트 삽입을 해서 작업하셔도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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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검정으로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상단에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밑줄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축제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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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은 6을 해주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 작업표 형식을 보시면 현재 A열이 숨겨져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A열은 숨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A열 부터 E열까지 제가 병합을 했죠. 그러면 A열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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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합이 아래줄에 있기 때문에 각합은 아래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를 눌러서 왼쪽 아랫부분에 선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파일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웃음>